왕초보 영어회화 시리즈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3 family, welcome back.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저를 처음 보신다면, welcome. I am Tommy. I am 40 years old. I am an English teacher. I am in Gimpo and I am from Las Vegas. 저희가 지난 9시간 동안 왕초보 영어 교실을 통해서 단어 읽는 법, alphabet, phonics, 발음하기, 소리내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간단한 문장도 만들어보고 회화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영어나 언어를 배울 때 자주 들으면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흉내를 내면서 따라가게 되는데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필요하고 규칙 성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감 있게 안정적으로 말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왕초보 영어회화 시간에는 간단한 문장들도 익혀보면서 하지만 그 문장들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천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왕초보 영어회화 오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시작할 때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영어로 했었습니다. I am Tommy I am 40 years old I am in Gimpo I'm an English teacher. I am from Las Vegas. 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문장들 다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고 눈치껏 이해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하나도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요. 이 지금 들으셨던 내용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I am 이라는 것으로 모두 시작을 했죠. I am은 나는 무엇무엇입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I를 먼저 살펴볼게요. I라는 말은 나, 본인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저에게는 나라는 말을, I라는 말을 썼을 때는 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I라는 말을 쓸 때는 여러분을 대신하는 말이 되는 거죠. 대명사.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대자는 대신한다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해주는 단어 그래서 대명사라고 합니다 명사는 또 무엇인가 명이란 단어는 우리가 명함, 명찰 등 이름을 소개할 때 많이 쓰는 말이죠 명사는 이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종류의 이름이냐 사람, 생물, 사물, 장소 등을 대신하는 이름들입니다. 아이와 같이 쓰였던 m 을 조금 더 알아볼까요? M이란 단어의 원래 모습은 B입니다. BE라는 단어인데요. 대개 우리가 학교에서는 이 B동사를 이다, 있다 라는 뜻으로 가르치는데요. 이 동사는 실질적으로 뜻은 없습니다. 외국 초등학교에서는 이것을 linking verb, 연결 동사라고도 가르치는데요. 이 B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나온 단어와 뒤에 나온 단어를 연결해주는, 동일화시켜주는, 등호기호를 성립시켜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비동사라는 단어는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양이 변화하는데요. I가 이 문장의 주인공, 주제일 때는 M이라는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른 모양들로 R과 IS가 있는데요. 그는 저희가 추후에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I와 M이 만나서 I am 나는 무엇무엇입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M이라는 단어가 다자 역할, 문장을 마무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I am 하고 또 다른 단어가 와야 하는데 문장을 마무리하는 단어가 가운데 끼어버렸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한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해석하는 순서가 달라지겠죠. 영어 문장과 한글 문장의 어순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한글은 행동이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하여서 행동을 행하는 주인공, 그리고 그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 상대 등을 문장 가운데에 모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행동의 주제, 주인공이 제일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행동이 나온 후에 상대, 시간, 장소, 방법 등이 그 행동의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에서는 행동이 문장의 중심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한글로 해석을 할때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행동을 먼저 찾으시고 행동 앞쪽에 있는 주인공을 해석하신 후 그다음 문장 제일 끝으로 가셔서 뒤에서부터 오셔서 행동까지 오시면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후크 선장의 후크 모양 같이요 그리고 이 I am은요 워낙 많이 쓰이는 어휘이다 보니 줄임말도 있는데요 영어의 줄임말은 말을 더 빨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음절씩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I am 이 두음절에서 A를 빼줌으로써 I'm 한 번에 말할 수 있게 줄여주기도 합니다 솔직히 글씨 쓰는 거는 위에 그컴마 어퍼스트로피를 찍거나 a를 쓰거나 별 차이는 없거든요. 단지 말을 할때 I am 끊어서 말하는 것보다 I'm 빠르게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I am 나는 무엇무엇입니다라는 표현 뒤에 어떤 종류의 설명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름, 나이, 직업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I am Tommy 나는 타미입니다. 이름을 말한 거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I am 잘하셨습니다. 자신의 나이도 한번 넣어볼까요? I am 40 years old. 40, 40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숫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 아마 10대들은 학교에서 숫자를 배웠으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20부터 20, 30 30, 40, 40, 50, 50, 60, 60, 70, 70, 80, 80 90, 90 100세 어르신은 안 보시지 않을까 싶어서 90세까지만 보겠습니다 자이 숫자들 20, 30, 40이 숫자들 뒤에 1, 2, 3, 4, 5, 6, 7, 8, 9 있죠 1 2 3 4 5 6 7 8 9이 숫자를 붙이셔서 말을 하시면 됩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잖아요. 20이라는 숫자에 9를 붙여서 29가 되듯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37입니다. 30 30에 7을 더한 7 37 50 그러면 56. 43. 43. 이런 식으로 10의 자리 수와 1의 자리 수를 합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인의 나이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I am. 아까 했던 이름과 나이를 붙여서 같이 해 볼게요. 이름 먼저 하실게요. I am. 나이. I am 그냥 I am 40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욕심이 나신다 하면 은 살, 몇살할때 하는 years old year이라는 단어는 해, 년이란 뜻이고 old는 그만큼 늙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40 years old 하면 나는 40년만큼 늙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years old를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직업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가르치는 공급방 선생님이기 때문에 I am a teacher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회사원이시죠 직장인이시라면 I am an office worker 사무직이라는 뜻이고요 뭐 과장급, 부장급이시면 I am a manager 브랜치 매니저, 어시스턴트 매니저 그런 지도층급이라는 뜻이죠. 개인 사업을 하시면 I'm a businessman. 사업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요. 의사, I'm a doctor. 제빵사, I'm a baker. 판매원, I'm a sales clerk. I'm a salesperson. 아니면 가정주부,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I'm a stay home mom.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시는 분들은 stay home mom 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은 없고 그냥 가정주부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housewife 아니면 homemaker 그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I'm a student 학생이신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은퇴를 하셨어요. 여유가 지셨다 하면 은 I am retired 은퇴했다는 뜻이고요. 자 그럼 세 가지를 붙여서 다시 연습해 보실까요? 이름 I am 나이 I am years old 직업 I am a 어. 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I am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과 외모, 겉모습을 설명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격을 사용할 때는 성격은 무형적입니다. 그렇죠. 개수적으로 셀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을 쓸 때는 어라는 단어가 붙지 않습니다. 아까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I'm a teacher. 어라는 단어는 어떤 불특정한 한 가지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인데요. 성격은 셀수 없고 무형이기 때문에 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I'm kind. 친절해요. shy. 소극적이에요. 반대로 활발하다면 outgoing, active.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재밌는 사람이에요. fun. 나 되게 웃기는데? funny. 저같이 말이죠. friendly. 친근한. 이외에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단어를 영어로 써드릴게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단어 중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의 성격을 설명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를 찾으셨다면 그것도 같이 연습해 볼까요? 어를 붙이지 않으시고 I am 성격 같이 해보실까요? I am 기존의 세 문장과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름 I am 나이 I am years old 직업 I am a 성격 I am 잘하셨어요. 성격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and를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I am kind and funny 여러 개를 나열하실 때는 마지막 단어 앞에만 and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외모를 설명할 때도 I am 을 사용하는데요, I am tall, 키가 큰, I am short, 키가 작은, I am fat, 뚱뚱한, skinny 마른. big, 덩치가 큰, big과 fat의 차이점은 fat은 뚱뚱한 사람, big은 큰 사람 근육일 수도 있고요, 그냥 골격 자체가 좀큰 편일 수도 있고요, small, 작은, 이라는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그냥 외소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old, young 이런 표현들도 쓸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평균적인 이라는 표현으로 average, I am average 라는 표현도 가능은 합니다. 이 외모에서도 한 문장만 도전해 보시겠어요? 혼자 연습하시는 거니 편하게 아무거나 하나 하셔도 될것 같아요. I am 이 외모 또한 우리가 셀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를 같이 쓰지 않습니다. 자 성격과 외모 두 가지만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격을 해 볼게요. I am 외모 I am 다섯 가지를 다 붙여 볼까요? 이름 I am 나이 I am Years old 직업, I am, a, 성격, I am, 외모, I am,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눈이 커요. 나는 다리가 길어요. 이런 신체적 부위를 설명하실 때는 가지고 있어요라는 have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가 추후에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은 어, 이미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 오늘은 조금 재미가 없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초부터 탄탄히 다지고 이 M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 우리가 이름, 나이, 직업, 성격, 외모 등을 사용해서 우리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장의 행동들이 문장의 중심에 위치해서 후크 선장의 고리같이 해석해야 된다는 것 이런 큰 뼈대를 익혀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왕초보 영어회화 2강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 3자 소개법 그리고 서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라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쑥쑥 성장하시고 영어가 줄줄 나오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쉽게 하실 때까지 저는 열심히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왕초보 영어회와 이강에서 뵙겠습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